자, 지금부터 장고를 설치해 보겠습니다. python3-m pip install 그리고 장고라고 하시면 장고에 대한 설치가 시작됩니다. 자, 저는 설치에 성공했다고 뜨네요. 자, 장고를 설치하면 장고, 어드민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자 인터리쳐 보면 저 명령의 사용 방법이 뜨는데요. 요 밑에 서브 명령들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스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거예요. 자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습니다. 우리는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어,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. 마이 프로젝트.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지정하는데요 만약에 아무 옵션도 뒤에 주지 않으면 My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 My 프로젝트 e 라는 폴더가 또 생길 겁니다 저는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안에서 프로젝트를 할 거기 때문에 점이라고 찍어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필요한 파일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. 자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처럼 My Project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,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Settings인데요 저 Settings는 지금 우리가 당장 살펴보진 않겠지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설정들이 저 Settings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urs라는 l 것이 있습니다 urs는 l 사용자가 접속하는 그 패스에 따라서 그 접속을, 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, 누가 처리해 줄가를 지정하는, 말하자면 라우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파일입니다. 곧 살펴봅니다. 자 그리고 또 manage.py라는 파일이 프로젝트 폴더 바깥쪽에 생기는데요. 저 파일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유틸리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우리 장고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실행할 때는 이 manage.p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 파이썬 3 manage.py 엔터. 지금 여러 가지 서브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이 runserver라는 명령을 이용하는 거예요. 자그 뒤에다가 runserver라고 하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성공하신 거예요. 자 그때에 예. 접속하려면 1 1 7 .0, 0 0 1에 8000번 포트로 접속하라고 나오거든요. 즉런 서버를 하면 예, 이 장고 기본 서버가 실행이 되고 여러분은 8000번 포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접속 한번 해 볼게요. 자, 그리고 117.0.0.1 그리고 8000번 포트로 접속하면 이 성공적으로 장고를 설치했음을 축하해 주는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. 우리 뭐 해야 돼요? 축하해야죠. 자 서버의 실행을 취소하고 싶다. 서버를 끄고 싶다. 그때는 컨트롤 c 버튼을 누르면 서버가 꺼지게 됩니다. 자또 만약에 이미 실행되고 있는 어떤 서버가 8000번 포트를 이미 쓰고 있다. 그럼 실행이 안될 거예요.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명령어 뒤에다가 다른 포트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. 자 8888이라고 적었더니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고 접속하려면 뒤에다가 8888을 어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이 주소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8888 엔터